어? 에어로보 새로 샀나 보네.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마지막 호버링 테스트 때까지는 자신의 에어로보는 못 쓰니까 그렇게 알고. 망했다. <웃음> 어디서 구입했는지 꽤 쓸만해 보이는군. 레이즈 보단 못하지만 테스트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도 좋다. 어? 또 테스트하다가 어? 중도에 포기한 음? 친구들도. 뭐지? 집으로 왜 그래? 에어로봇... 어, 음, 누가 꼭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. 보긴 누가 본다고 그래, 그래. 그나저나 콤비 볼지. 테스트는 누구랑 한다? 야흑 히히! <웃음> <웃음> 여긴 우리 피닉스 팀의 야외 훈련장이야. 야외 테스트는 여기서 진행할 거고, 순서에 따라 자기 차례가 되면 최선을 다해 테스트에 응해주길 바래. 모두들 힘내! 흠? 흠? 응? 얘는 뇌파가 불규칙하네? 또 고생 많았어. 호버링 테스트는 미니 에어로보가 도착하는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, 잠시 휴식이야. <웃음> 편하게 쉬고 있어. <웃음> 자, 얘들아! 이거 마셔. 모두 열심히 네 다들 에어로보 좋아하지? <웃음> 네! <웃음> 네! <웃음> 올해 후배들은 기운이 좋네. 에어로보를 날릴 수 있다고 모두가 피닉스 팀이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… <웃음>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. 혹시 알아? 너희들 중에서 피닉스 팀의 메인 선수로 뛰게 될 사람이 나올지? 아, <웃음> 네. 하지만, 피닉스 팀에 들어와도 나처럼 3년 내내 한 번도 대회못 나갈 수도 있지만. <웃음> 그냥 그렇단 얘기야. <웃음> 다시 보자, 신입생들. <웃음> 우리 피닉스 에어로버 팀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동아리가 아니야. 피닉스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어로버 팀이 되는 게 목표다. 알겠나? 네! 네! 네! 그러고 보니, 아직 코치님 안 오셨어? 또 늦으시나 보군. 내가 찾아올게. 호버링 테스트를 부탁해. 응, 알았어. 테스트는 내가 진행할게. 미니 에어로보라 간단할 것 같지만, 위치 보정 센서가 없으니 호버링은 쉽지 않을 거야. 하지만 이 정도도 할수 없다면, 우리 피닉스 팀엔 들어올 수 없는 건 알지? 1분 안에 안정화를 시키고, 10초를 버티면 테스트 통과니까 명심해줘. 그럼 힘내, 얘들아! 자, 시작! <웃음> <웃음> 나참 이런 기초에도 놀라다니 자일 레인 나의 멋있는 모습을 마음껏 봐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없니? 난할수 있다. 잘할수 있다. 션 테스트 안 음. 받을 거야? 아, 아, 네! 갑니다! 음. 음. 준비. 어. 아! 하하하 아, 아, 아, 네! 할수 있어. 해내야만 해. 해내야만 해. 고 고글이 아니라 염력으로 띄울 판이군. 하 그러게, 쟤도 아. 떨어질 것 같지? <웃음> 제발 올라와라. 에이. 제발! 음, 눈초렉 뭐하는 거야? 똑바로 해! 어? <웃음> <웃음> 그... <웃음> <웃음> 어? 그... 어. 으 <웃음> <웃음> 똥뚱한 짓 하네. 션! 션! 션! 그.. 그, 그 내말안 어, 들리니? a n Sean. 저 저건 무슨 일이야? e l i n i Don't do. So good. What's in here? I go b a 깐 k I'm g o 짠돌이 대 o 코치님이 스카이 호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리가 없는데? 너 혹시... 친척? 어, 아, 에... 아니야, 전혀 안 닮았는데? 누구야 너? 아, 저, 저, 아, 잠깐만!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! 코치님이라니? 스카이오크는 코치님의 가장 소중한 에어로보다. 코치님의 에어로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코치라고? 피닉스의? 코치님을 몰라? 너 음! 설마 훔쳤어? 나,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! 그건 코치님께 확인하면 될 일. 지금은 테스트에 집중하도록 수평을 유지해. 너의 마음이 에어로보의 움직임이야. 간신히 시철 벗혔네. 아슬아슬하게 통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차, 왜 자꾸 일레인 옆에서 맴도는 거야? 지금부터 퍼포먼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. 에어로버 퍼포먼스는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하는 경기야. 유연성과 리듬감이 필요해서 아무나 못하니까, 지원하는 사람만 테스트를 진행할게. 응? 넌 여기서 뭐하냐? 테스트 안 받아? 아! 음. 으악! 으악! 어! 어! 방금, 아! 방금 뭐한 거야, 진짜 쟤? 진짜 멋있다. 무용하는 앤가? 어, 대박. 뭔가? 멋지다. 우와! 우와! <웃음> 게 그게... 다친 데는 없나? 응, 음, 나를 걱정해주고 있어. 동화 속 왕자님같이 어쩜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?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다. 어디 다치진 않았어? 심하게 놀라는 것 같던데. 근데 넌 누구야? 발레부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? 나를 기억하고 있어. 아는 애야? 그냥, 조금. 입부하러 온 건가? 그게 아니라면 돌아가도록. 나, 나도 입부하러 왔다고어 그렇지 않아도 너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발레를 했었구나? 네가 여기 지원한다고? 지금 입부 테스트 어. 중이니까 하나씩 체크해보자. 안 돼. 입부 신청 마감은 지났어. 순서도 안 지키고 진행할 순 없어. 와, 융통성 음, 없기몬 동작 테스트인데 진짜 치사다. 쟤 어, 잠깐만. 아까 그 동작 어떻게 한 거야? 수지야, 어, 에어로보는 있니? 어, 어, 어, 여기. 오, 퍼포먼스 전용 에어로보잖아. <웃음> 깜찍한 에어로보네. 마침 우리 팀에 퍼포머가 없거든. 원한다면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때? 퍼포머? 어, 어, 지, 금 응, 지금! 아, 알았어! <웃음> 어, 어, 저, 저기 미안한데 음악 좀 틀어주면 안 돼? <웃음> 싱크 온! 몸놀림에 맞춰서 에어로버가 움직일 수가 있지? 저건 퍼포먼스 촬영이잖아. 동작을 인식해서 나는 에어로버. 어, 생각 이상인 걸 충분히 가능성 있겠어. 수지야, 조심해. 어, 조심해. 어? 조심해, 조심해. 으악! 으악! 더볼 것도 없군. <웃음> 괜찮아, 다른 테스트에 <웃음> 통과하면. <웃음> 날람쥐들아날 <웃음> <웃음> 받아주라! 이야! <웃음> 야에어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단순히 기는 비행 장난감이 아니다! 그저 호버링만으로 플일이 한다면 더 이상의 선정은 없다!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조를 하기도 하지만 에어로보와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 한 몇. 또 다른 성장에 올라설 수 없다는 말이다. 야! 야! 그근데누구세요말가 어, 바로 피닉스 팀의 코치란다. 오 야! 아 <웃음> 이렇게 홍을 아 해준다니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난 이만 갈 테니 뛸 부탁한다. 아, 코치님 모신지 얼마나 됐다고? 코치로서 야. 멋진 멘트를 날렸으니 이제 퇴장해야지. 오늘 <웃음> 테스트는 <웃음> 여기까지다. 수지, 어? 넌 남아서 나머지 테스트받아. 응! 냐! 슌! 어? 이따가 넌좀 남아라. 오늘도 날리는 어? 거 보여줘야 하잖아. 어, 아 그건 노리는 사람 많으니까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한다. <웃음> <웃음> 가져오란 건안 가져오고,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. <웃음> <웃음> 이 치욕은, 되갚아주겠어, 반드시.